장수야. 장수 뭐하니. 장수. 장수야 뭐해. 장수야 잠깐 와봐봐. 장수야. 장수 잠깐 와봐봐. 안오네. 간식 먹자. 와 진짜 장수야 언니가 이름 부를 때안 왔잖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네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치. 간식 줘? 간식 먹을 거야? 간식 먹을 거냐고 간식 줄까? 간식 줄까? 안줘